<웃음> 그 아침 예불를할 때는 네. 우리 향수회례를 한단 말이야. 향수가 향기향자잖아. 네. 그 향이라는 것은 내가 수행한 공덕, 수행한 공덕이 아, 이건 바닷물처럼 가득 온 세상에 가득하라는 뜻이야. 이게 향수회례. 상서해해 바다 있잖아 음. 물이 바다처럼 많아지는 거란 말이죠 비록 그 물이 뭐 동서남북에서 어 물이 시작해 가지고 비록 적게 조금 시작이 되지만은 끝에 가서는 바다를 이루는 거 있잖아 우리가 비록 수행은 어 아주 작은 거 같이 생각되지만 그것이 큰 공덕으로 모여갖고 큰 바다가 이루신단 말이죠. 어. 그런 뜻은 항수해라 지면, 는데 아침에 우리가 딱 일어나면은, 예, 먼저, 어, 여기 이제 보면, 피로해해. 처음엔 피로자나불. 그 다음, 노사나불. 서가문니불 이렇게 있거든? 이게 뭐냐면, 법신, 보신, 화신, 그래. 법화 우리가 절세번할때 보통 부처님께 부처님 가르침에 스님께 절세번 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안에는 부처님이 내가 법신이라는 게 있어 법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주 티 없는 내가 본 마음 나의 생각 감정이 오감이 없는 깨끗한 티 없는 마음이 깔끔히 일어나는 것. 깨끗하게 일어나는 마음. 부처님께 귀여가자는 깨끗한 마음의 법신 분이야. 법신이야. 그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보신인 거야. 부처님답게. 스님은 스님답게. 보살님답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법신이야. 그다음에 그 행동을 갖다가 이웃 곳곳에 부처님 삼으로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극락정처로 각국할 때에 모든 사람 행복하게 줄때 그때가 이제 화신불이란 말이야. 그 부처님께 이게 법신보시 법신, 화신한테 절 삼배가 있어. 자 삼배 뜻이 그거야. 그러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면은. 이 처음에 법신 부처님, 도산아 부처님, 응? 그다음에 부처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서가모지 부처님, 그다에 동방으로는 약사여래을 서방으로서는 뭐야?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미래 오실 미륵 부처님, 그 다음에 소재 금년복에는 뭐냐면은 칠성여 칠성광여래불, 응? 응. 치칠성하 그 다음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법기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그리고 우주법계에 가득한 수많은 불보살님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서쪽으로부터 인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거쳐서 우리 현재의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의큰 역대 큰 스님들 조사 스님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식까지 계시는 모든 선지식들까지, 예? 그렇게 그분들한테 아침에 눈을 뜨자 예불을 올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뜻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는 약속하는 것이 예불이에요, 이게. 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 이게, 야, 축원에 들어간단 말이야. 예? 네. 들으라물어 네. 아금, 청정수, 편의 감노다, 봉은 삼보전 원수, o oh. u 내연장계 네, 사하나. 해고, 깨, 서, Ya a l a 야아. <놀냐> 아멘 <sum> 긍가. 칠복의 관응 세계. 웃 <susur> 실당 토이, 사무, 파분, 요역, 내전 등 최대 조사, 천하, 종사, 일체, 미진수, 체 제자대비 수화정립 병훈과 피력 원공먹계체중생 통행 나무 아, 뭐. 나무여보시방세계영국에세관소유아진교한일체무여여불자화의시명정내이게 예불 끝에 서가문이 그전권을 잠깐 좀 많이 해 우리는. 삼계도사요, 사생자부요,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지 아미타 부처님 제자도 아니고 관생보살 님제자 문서보다 이 세상 모든 부처님 제자가 아니여 오로지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마음에 가슴에 사무쳐야 돼 뭣도 모르고 탱다 탱다 하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서가모니 부처님 이한분 뿐이야 이양만이 법신도 되고 보신도 되고 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 평생 이건 명심해야 돼요 이게 정체성이 무너지면 안돼왜불교가 이렇게 달아가가니 한 분으로 나가야 돼 서가모니 부처님 나머지는 다 방편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 그러고 그냥 꼭 수건을 꼭 올려 부처님께 향과 등불 소석으로올렸고 삼보전에 귀하여 공경예배 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흉년 난리 소멸하여 온 세계가 평화로워 부처님 법 허주이다. 원하옵건데 새생생생 나는 곳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불법에서 퇴전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북과지에 두루두루 함께 갖추었고 호신이신 노산압을 대각의우란에서칠불님의 스승이신 문수보살 큰지와 포연보살 육도만행 모두 함께 실천하며 지장보살 서원행을 남김없이 본을 받고 관음보살 분신으로 무량중생제도 꺼져 시방 세계 곳곳마다 남김없이 머물라 두어 모든 중생 교화하여 열방 경지에 얻게 하여지며, 나의 이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나의 모양 보는 이는 해탈도를 얻어지이다. 이와 같이 교화하기를 영원토록 계속하여, 부처이 중생이니, 이름조차 없어지다 원하우건대 용과 하늘 여덟 종류의 신중들이 나를 항상 지켜주고 옹호해 주므로 아무리 어려운 곳에서도 어려움을 없게 하며 이같이 큰 원을 모두 다 성취하여지다 산문은 고야여 슬픈 근심 끊어지고 호량 안에 모든 재앙 영원히 소멸되며 지신과 철령은 삼보를 요하시고 산신과 국사는 상설음을 놓우소서 꿈틀거리는 저민물도 피 안에다 오르게 하시고 새세생 항상 보살도를 행하시니 마침내 큰 소원을 이루도록 하여지다 나무시아본사 서가무이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무이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무이불